안녕하세요.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서 기하륜역 맡은 배우 김성철입니다. 네, 제가 맡은 어, 학부병 중에 기하륜이라는 역할을 결국에면 가장 평균 나이 17세라는 그 학부병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춘기 소년이 아닌나 싶고요. 그래서 굉장히 삐딱하고 어, 좋은 거칠지만 속은 여리소년의 모습을 가진 채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,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습니까 자,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. 자, 근데 기하류는? 예, 접고 일단. 접어서? 접어서?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흔딱하게 이렇게. 아, 한쪽 눈을 이렇게 가면 되는군요. 아, 보여요? 저 보여요? 예. 눈을 한쪽으로만 볼수 있네요. 아, 한쪽으로만. 저희 영화, 9월 25일에 개봉하니까요.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오세요.